좋아. 니아 어, 이거 없어지는 블록이었어? 검은 색깔? 야, 잘 만들었잖아. 잠깐만, 이거 또 계단 타고 올라가서? 야! 완전 타워야, 완전 똑같은 타워? 조심하도록 해. 이거 돌아간다! 아, 죽었어! <웃음> 어, 하지만 또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어줘서 빠른 진행. 빠른 으악. 진행까지. 이야, 야, 야, 야, 나또 돌아간다! 아, 요루루, 요루루 또 죽고 짜증 부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해봐. 아이고! 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요로... 무슨 비명 소리야? 아 여르르는 맨날 줄거 어떻게 해? 근데 맨날 여우 님이 야, 야 방해서 그래요. 이거 요르르 요로로... 아. 리아... 이거 요르르 때문에 체크포... 세이브 포인트 만들어 줬나 봐. 어, 리아가 그래도 체크포인트 만들어 줬어. 아.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? 이거 어? 얼마나 쉬운데? 이거 살짝만 아. 스쳐도 죽네요. 아, 어, 그렇요 되게 되게 민감한 녀석이야, 이 녀석. 아. 좋아 이거는 그래도 저는 아... 이건 쉽죠. 그래도 <웃음> 제작자가 못 와요. 이거 아무래도 요루루는 이거 게이, 이 맵이 끝날 때까지 못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5분 뒤에 요루루의 미래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요루루. 아! 이거 못하겠어요. <웃음> 이거 못하겠어요. 최선을 다 했어요. 이맵 신고할 거야. 신고하고. <웃음> 딱 보이죠? 아 진짜. <웃음> 알겠습니다. 저 먼저 저희 먼저 갈게요. 한번 가보죠. 흡? 됐다. 흡? 어 잠깐만 이거 왜 여기 똑같죠 아까 처음이나? 이거 복사한 거 아닌가요? <웃음> 만든 게 들켰군요. 만든 게 신기해 귀찮아서 <웃음> 들켰군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라 <알았지>? 지자 <웃음> 다음 중더 맛있는 것은 짬뽕, 짜장면, 짬뽕이지. 난 짬뽕파. 아. 아 짜장면이지. 짜장면이야? 요르르 왔다. 요르르 왔냐? 헐. 왔다. 인현의 소울푸드는 가지무침. 우리. 김리아의 입술 이거는. <웃음> 나 진짜 좋아하거든. 오. 이거, 이건, 이건, 김리아의 입술이지. 너는 뻥아 가지무침을 좋아한다고? 나안 좋아해, 가지무침. <웃음> 내가 볼땐 귀찮아서 복사 붙여넣게 한 거임. 뱅댕이가 <웃음> <웃음> 좋아하는 음식은? 만두대 가지무침. 이거는. 가지무침이지. 나 회오리는 거다 봤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해오리를 하면 어떡해.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? <웃음> 자 좋다 엔딩이다. 응 끝났어. 다음 거 보러 가. 아 엔딩이다. 야요르로 엔딩 맞냐? 대단한데. 아 와달미오 오는 것 봐. 야나 아까 저기까지 갔는데 저기서 떨어지니까 맨 처음 체크포인트로 이동했거든. 아 말이 맞네. 너는 떨어져 아 <웃음> 어떻게 한 거야? 아 편집한 거야? 그렇지 한번더 떨어뜨려 난 떨어져라 어림도 없지 어? 넌 뭐라는 양? 어림도 없지? <웃음> 자 좋습니다 그럼 나가서 한번 따봉을 좀 들어볼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자이 맵의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따봉 빼겠습니다 저도 따봉 니 <웃음> 뺄... <웃음> 저도 따봉 네 뺄게요 주차 주차 뺄게요 <웃음> 구독 다음 거 오케이 댕댕이 거 보지 뭐 댕댕이가 댕댕? 모두 와주시고요. 댕댕이가 받는 건 뭐죠? 이거 뭐 외계 외계 행성인가? 아니야, 요? 나는 리아의 상상 속을 표현해봤어. 자 어쨌든 댕댕이 한번 점프해 해볼까? 출발. 그래. 야 이거는 행성인가 봐. 화성 화성. 화성 화성 같은 건가? 이거 지구 이거 올라가는 것 같은데. 어? 이 뭐야? 이거 공발 바발인가곰발 공발 조심하는게 좋을발 공발 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 녀석들, 여기도 못 공발 구만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발 공아 공발 공발 공발 공 저댕댕이비하바람 멈춰 주시겠어요? <웃음> 어, 죄송합니다. 너무 못해서 그만. <웃음> 상상이 <성상을 웃음> 아하! 해봤네.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죠? 죄송한데. 이거요? 바닥 깔다도 안 죽는데? 요어 <웃음> 뭐야? 어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<웃음> 이거 <웃음> 완전 곰돌이를 그렸네요. 리아의 이정열적인 눈이 보이십니까? 아, 이게 리아야? 당연하죠. 어. 응. 리아, 눈이 불타고 있어. 야 이건 어, 뭐야? 이 앞에 있는 건 뭐죠 도대체? 이제 리아의 상상 속. 이게 뭘 상관없는... 리아는 해적광이될 건가봐. 이게 뭔데? 리아의 와. 상상 속 바다에서 뭐가 레이저가 레이저가 막 오는데 보니가 뭐, 아! 김리아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다? 아 이거 알겠네 이거 어? 갈비뼈야. <웃음> 아, 이런 파도를 표현한 거예요. 이거 근데 요르루가 계속 못 오는데 갈비도 부러진 거 아니야? 거프요 <웃음> 아니, 바다가? 김니아인 머릿속에 거부 반응이 있나 봐요. <웃음> 어 <이거> 어떻게 알았지? 촛 <웃음> 아, 아, 정말. 왼쪽도 보면서 좁. 가라고. 촛 게임 중 말고. 어 아, 뭐야? 저기 상어가 상어가 저게 뭐냐? 파도가. 괴물이야 괴물. 깨물. 아, 괴물을 리아가 무찌르고 있는. 무찌르고 <웃음> 있다 <있는 웃음> <웃음> <있네. 깨물다. 웃음> 아. <웃음> 도대체 뭔데? 해왕색 어, 아야야 야, 야, 뭐야? <웃음> 니아 리아가 <웃음> 지금 바다 속에서 <웃음> 파도를 무찌르면서 가다가 이제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구만. 그렇지 그렇지. 여기가 파도 속이구만. <웃음> <웃음> 우, 우. <웃음> <웃음> 오 오. 니 <언니. 웃음> 그걸 눌네. <웃음> 아, 그... 아 여매나 뭐해? 급했어, 급했어. 얘들아 진짜 못한다. 바로 누나. 지금 거부 반응 있는 거죠? 아니 난다 왔는데? 방치 <웃음> 좀 하세요. 나좀 급했을 뿐이야. 어짜. 왔다왔다 먹굴, 어? 먹굴. 와, 와 여기는 리아 제국이야. 옆에 병사들 좀 봐. 야, 그러니까 리아 제국이네. 얘들아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리아.. 어 뭐야 어디.. 어아저 리아 앉혀놓고 아래 빼려고 했는데 불러 <웃음> 아깝다 <웃음> 아.. 자 어쨌든 댕댕이 거잘 봤고요 아 야! <웃음>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플레이할 직접 만든 점프맵은 미오 맵입니다 맞습니다 미오는 어떻게 지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누구나 깰수 있게 쉽게 만들었어요. 알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뭐죠? 이거 냉장고인데요? 입이, 입구가 냉장고인데? <웃음> 아, 요루루 부담스럽잖아. 왜 이렇게 가까이 와. <웃음> <웃음> 아, 문이 이, 없어서 그만. 냉장고네요. 이거 알겠습니다. 자, 뭐야? 리아가, 리아 캐릭터가 있네요? 큰는 리아, 미오 공주님이 사라졌어. 공주님을 찾자. <웃음> 알겠습니다. 스토리 맵이네요 스토리 점프 맵아 이거 사라진다 사라지는 맵 있고 빨리빨리 안되면 은 죽는구만 어너 사라지는 계단? 긴장감 넘치고요 미호 어. 걜왜 찾아 앞으로 갈생각이야? 엥 그래 힘내 어, 어. 강아지 뭐야 강아지 섬측한 강아지를 넣었어요 아 저거 뭔데 섬측한 댕댕이에요 <웃음> 아. <웃음> 미호 공주가 납치됐으니까 찾으러 가보죠. 아무래도 이 나쁜 강아지가 납치한 것 같죠? 뭐야, 사라지는데 빨리 오, 안 가면. 어, 여기 요루루가 있어요. 저 앞에 뭔가 있어. 별, 그렇지 뭐가 있는 거야? 귀신일세. 딱봐도 별 것도 없겠지. 어! 뭐야? 뭐야? 저 앞에 뭐가 있어? 뭐가 있는 건데? 무서운 게 있는 거 같아. 너무 시원. 오, 귀신 얼굴이 쫓아오고 있어. 도망가야 돼. 별. 헐헐헐 헐! 헐! <웃음> 뭐야 야 저거 뭐야 무서워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대단한데 아아 어! 타이밍 맞춰서 잘 나가야 돼아 저기 앞에 입구가 있네요 자 지금이다 아 뭐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래 이거 고양이 얼굴이 완전 귀여운 고양이야 그냥 넣어봤어 안죽나 안죽네 <웃음> 뭐야? 그냥 귀여워 어? 아, 텔레포트 됐어 헐 지내대가 있어 아 미호님이요? 아까 저 쪽으로 뛰어가던디? 납치요? 혼자던데? 어. 이게 뭔 말이지? 납치가 아니라 혼자 걸어가고 있었대 아, 이거 미오가 어 이거 미호가 납치가 된게 아닌건가? 납치가 된건가? 왜 혼자 있는거지? 되게 궁금한걸 스토리가? 빨리빨리 어. 빨리 가볼까? 어. 아! 얘들아 그런 오비실력으로 어떻게 쿠아로 가겠다는 거야 아된누이비아바람멈춰줄수 아. 있겠어요? 못하는게야못한다 아, 하지 뭐라해아 뭐야? <웃음> 뭐야 뭐야 뭐야 나, 나 갔는데 죽었어 좋아 가보자 아할수 없어 할수 없어 <웃음> 아 이름 <힘> 좀 내봐 요루루할수 <웃음> 있다 없다 애들아 너희 할수 있어 아! 이거 좀 어렵네. 이거 신고할게요. <웃음> <웃음> 아 무슨 소리예요. 그렇게 아, 어려운 거 없는데. 아, 이거 신고하겠습니다. 여기요침 흘리는 거 만든 사람이 누군데. <웃음> 아니 그거는 좀 심하긴 했어요. <웃음> 아니야. 이거 깰수 있었어. 내가 깨봐서 만든 거긴 해. 아! 아! 아! 다차 됐다. 오, 다 깼다. 오! 요. 지금 다 왔죠? 요 아, 가왔나요이로 가. 거어나어그 까. 그럼 어쩔 수 없죠. 공주는 우리 끼리 구하러 가요 어, 네. 자, 뭐야? 미호가 날 미치고 방금 전에 어두운 거 갔어 가짜 버튼들 속에서 진짜 버튼을 찾아서 쫓아가자 아 그러니까 이게 가짜 버튼이 있는 거 같죠? 이건가 아 찾아봐 얘들아 아 이게 버튼 찾는 게임이야 이게? 이건 버튼 찾기 구역이야 버튼은 흙이 있는 아 버튼은 흙이 있는 거래 흙에 있어 버튼은 그거 같은데. 그 어딘가에 있어. 찾아봐. 아 여기 이이 이 어딘가에 버튼. 이어 이거다. 초록색이다 이거. 아닌가? 아 죽었어. 저 파란색이다 파란색. 야저 파란색 버튼 아니야 저거? 아. 저 어디야 어디야? 오 아닌가? 어디 어디 어디. 어 이거 못 가네. 갈 수가 없어. 저건 아닌 것 같아. 음. 아 어, 요루루 요르르 왔어. 요루루가 왔어. 요루루 여기서 버튼을 찾아봐. 아, 여름아 여기 버튼 체크 포인트 누르고 찾아 음. 아, 어! 그래그래그래 그래, 체크! 그래. 체크! 야 얘들아 버튼이 어디있을까? 야야야 나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! 이 아래 이 아래! 오와 찾았다! 버튼 찾았다! 와! 자 여기 스토리가 있네요? 미효가 햄버거를 먹고! 아 배불러 두루루루. 자고 있어! 자고있네? 미효... 미 미호는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잘 있었고 모든 건 리아의 장난이었다. 리아가 아! 거짓말 신 거였구나. 아, 들켰다. 사실 리아가 미호님한테 공주님이라 하는 거네. 그, 그치? 저희 공주라고 뭐 생각했나봐. 오케이. 나는 이코로 나가기 피해라 버튼도 만들어줬어 얘들아. 아, 오케이, 오케이 신고할게요. 신고요. <웃음> 왜냐하면은 아, 자기 본인을 공주라고 부르게 했으니까. 자기 본인을 공주라고 부른 거나 다름없거든요. 본인이 만들어 놓고. 아이, 절 그래도 거. 추천드립니다. 피오나 공주님 거예요. 잉여맨 <웃음> 자, 어쨌든, 이렇게 잉여맨의 블루 점프맵. 그리고 미오의 공주 구하기 점프맵. 그리고 오우. 댕댕이의 이상한 나라의, 어, <웃음> <웃음> 리아의 <웃음> 상상 속. 네, 점프맵. 그리고 리아의 깜찍발랄한 타워. 퀴즈타워 그 요루루의 탈모 <웃음> 이거 이거, 가, 이거 가서 신고해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<웃음> 신고할게요 <웃음> 일단 신고하고 볼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접 네 점프 만들어봤고요 어,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